너희들이 도망을 가시겠다? 너희들이 내 눈에 띈 이상 어림없지 단거리 기록 보유자인 나혜리가 놓칠 것 같아? 가다닥! 어, <웃음> 여유! 오케이, 잠깐! 정지 으아! 정지! 으아! 으아! 아니! 무슨 일자기가 이렇게 빨라? 야! 아, 아야! 너희들 아야! 신문 넣지 말라는데 왜 자꾸 넣고 그래? 아야! 뭘 째려봐! 이쪽구만에 지금 나한테 덤벼보겠다는 거야? 또다시 신문 노태가 걸리면 그땐 가만 안 놔둘 거야? 계속 삐질 삐질 삐질 삐질 삐질 너참더러웠어 모선 내가 저렇게 난폭해? 그깟 보자집에 산다고 의스대는 거야 뭐야? 중얼, 중얼 중얼 중얼 중얼 주자리 주자리 주자리, 주자리 중얼 중얼 중얼! 꼬마야 겁먹을 필요 없어 신문을 돌리다 보면 별이별 수모를 다다가는 법이야 저 정도의 지지하면 신문 구독자 다 떨어지게 어? 난 말이 많은 편 그래도 악착같이 계속 넣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 보기도 있어 자 다음 집으로 출발 나쁜 계집에그 집은 처음부터 내가 살던 집이야! 자기 멋대로 팔아버렸지만 그건 내 집이라고! 그 집, 거기엔 엄마의 기억이! 그 집, 거기엔 엄마의 소중한 추억이! 우리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는 집을 빼앗은 니 나쁜 계집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가만 안 놔둬! 진짜! 강시현 네! 도라미! 네! 송페페! 네! 정책잭 네! 홍범기! 네! 하니 어, 물그러미 물음표 아니 제 눈이 또왜 저래 못뭐 먹어서 부었나 걱정 걱정 아니야 습기차 방에서 자다 부었나 봐 아니야 고생을 하니까 장수야 어? 결혼이라는 건 말이다 다음에 너가 어른이 돼서 군대도 갔다오고 회사, 돈벌이, 평생, 동반자, 섹시 그리고 혼인신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창수야 알겠느냐 야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간 아니 쟤는 고생만 하다 호호 백발 할머니가 돼서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창수 아, 이 이창수 아, 이 이창수 알했다니까왜 자꾸 물으세요 그까지 장가 안 가면 될거 아닙니까 아버지? 당황 음, 음, 음, 느낌표 무릎뼈 느낌표 무릎뼈 그... 아침부터 으악. 장가가는 꿈꿔이네요 다음비질삐질 아, 삐질삐질, 어, 어, 어, 어, 삐질삐질. <웃음> 아직은 사랑을 모를 나이지만 그 애가 불쌍하고 그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것 같은 백마탄 기사가 돼버린 나이 사춘기 졸라많은 하태상수 <웃음> 번호 둘! 셋! 번호 끝! 좋아, 모두 주목이 신문을 읽을 테니 오, 잘 듣도록! 대한민국 육상계의 밝은 새별등장 음. 25일부터 시작된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요즘 최고 기록 수립! 아, 어, 자랑스럽도다! 기록의 주인공은 현재 진달이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인 나에리 선수!!! 10년 만에 이룩하니 쾌거는 여고선수 기록과 맞먹는 것으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육상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라기다! 한 수차! 중학생 몸으로 얼마나 기특한 음, 일이냐? 정말 음, 뭐, 양궁 자, 여기 다 붙여놓을 테니 매일 보면서 본 받도록 해라! <웃음> <웃음> <웃음> 점점 <웃음> 왕충격 왕느낌표. <웃음> 어, 까불지마. 난그 집에서 태어나 엄마랑 같이 살았어. 다음에도 까불면 가만 안 놔둘 거야. 꼭. 자 오늘은 어? 단골이 음, 스타트에 대해 음. 얘기할 테니 모두 잘 들어. 100미터 경기에서는 스타트가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야 자, 봐라 두 손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체중은 두 손에 실리도록 그런 다음 출발 신호와 함께 앞발은 지면을 힘차게 차며 뒷발을 신속히 가슴 부위까지 끌어당긴다 이렇게 으잉, 미끄 콕! 아야, 하하. 으흠, <웃음> 고무신에땀이 쳐서, <차서>. 으아 <웃음> 암튼, 음, 그래서 말이지. 아, 육상에서는 스파이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에, 또, 어, 좋은 육상 신발이란 것은. 홍극계 선생, 교무실로시오! 두객 선생 빨리 빨리 어시요너또 태권도부애들 때려준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선생님 잘못하신 거 없는지 어, 잘 생각해 보세요. 간을는게 아닐까요? 갔다 올 테니 너희들끼리 연습하고 있어. 아 스타트 연습 100분을 알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우리 뭐좀 먹고 연습하자. 배고프지? 아, 배고픈 <웃음> <다녀와. 웃음> <나트? 웃음> 그거 초콜릿 아니야? 쌍불 부구 부글! 아, 넌 이거 줄 테니까 저쪽 가서 아, 혼자 연습해라 예스! 섞어는 섞어는! 하니야, 이거 너랑 먹으려고! 어? 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 뻘쭘... 응? 부름표 대잔치... 나엘이, <웃음> 나엘이! 요즘 1 0 0터 경주 기록 보유자? <웃음> 그까지껏 내가 못할 줄 알아?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나? 나름 예쁘게 서 있음 조심조심 으르뜨르 으르뜨르 으르뜨르 으르뜨르 으르뜨르 으르뜨르 으르뜨르 으르뜨끔으르르르르르르으르뜨 <웃음> 어, 와, 와, 와. 어, <웃음> <웃음> 세상에 무슨 사람이 저렇게. <웃음> 음? 응, 음, 저, 저기. 어? 이 창수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오셨나요? <웃음> 네, 그래요. 그런데요. <웃음> 그러세요. 어? 이리 들어오시죠. <웃음> 조심. 조심. 아, 네? 신경질 선생! 어? 여기 커피 좀 끓여! 나 홍두깨 일날사 뭐라구요? 응. 이 홍두깨 같은! 홍 어, 6개 아, 저는 괜찮아요 담임선생님이 금방 오실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일 보세요 목수 아저씨… 반기 번쩍번쩍! 아! 어! 아저씨! 여기는 상담실 짭짭짭, 음, 어색, 쪼, 쪼, 쪼, 어색, 땀삐주 음. 창수 그 아이가 하도 결혼이니 장가니 그런 소리를 자꾸 해서 <웃음> 참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러시네 <웃음> 그 아이가 꼭 한이를 좋아해서라기보다 남자로서 보호해주려는 본능 때문일 거예요 모두들 그 나이가 되면 을에 그런 증세를 보이는 법입니다 어, 뭐니 다만 개인마다 표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요 그, 렇지만 누구나 다한 번씩 은 겪는 사춘기 때 필수 과목인 명료품 놓으세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른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명화씨라고 하셨죠요 아, 명화씨는 그 어? 나이에 그런 경험 어... 없으셨나요? 옆집 아유, 대학생이라든가 미남 아유, 체육선생을 좋아했다든지 어, 어, 그럼 금방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라보… 아니 아니, 아주아 아니, 선생님! 아, 그럼 안녕히! 안녕히 그… 벌렁벌렁… 아이, 할아버지까지나 응. 내가 그 정도로 추하게 생겼나?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옷 때문에? 아니면 이 수염 때문인가? 아, 따끔! 다음 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군들 <웃음> 밤새 잘들 <웃음> 지냈는가? 어떠냐? 이 정도면 봐줄만하냐? 최근 수염 제거 미남 중독 같냐 이 말이야? 어른이나 아이나 느끼는 감정은 마찬가지 기쁘면 웃고 슬프면 눈물 나고.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는 좋은 감정 <웃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감정 가장 아름다운 것명화씨 <웃음> 이 옷은 한창작! 뭐롬? 한국의 25세 저세상 아웃핏! 피... 최고 옷차림이 뭐여? 세상에, 아무리 제멋에 사는 세상이라지만 우리 저건… 우리 동료들 입장도 생각해야죠! 발급 받는 건 어쩌고 어한서요 뭐라 그러는 거야? 원참… 이 옷이 뭐가 어땠어요? 쭉쭉, 쭉쭉! 고교 졸업 기념으로 받은 옷이라 이젠 좀 작아서 그렇지 아직도 새 옷인데요? 엄두께 선생님, 그럼 아예 결혼식 할때그것을 입지 않았세요 그래. 신경질 선생님, 나한테 시집 올 생각이라 아예 말아. 당연히 거기 있어요. 그냥 그만이지 말 그렇게 바르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기는 교무실. 선생님 육상부 집합했습니다. 음. 번호 하나, 둘. 셋, 번호 끝! 표 오늘 특별활동 시간에 우리 육상부는 실전 연습을 하러 간다! 즉, 육상 경기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운동장 분위기를 어? 몸에 익혀 출전에 대비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홍두기 25세 TNT 투머치 터커! 터커! 터커! 터커! 터커! 터커! 우와시다 그럼 놀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웃음> <아직은> 뭘 준비할까? <웃음> 유순환 교장 선생님! 우리 육상부의 동대문 경기장 견학 경비 청구서입니... 모름표? 아무도 음... 없다 야, 어... 음... 음... 동맞아 본동만... 음... 개굴, 더러운 놈들 구도가나고 하니 와! 와! 와! 하나 들리지? 이 함성? 가슴이 설레이는 심장 뛰는 소리! 너희도 이 함성 속에서 한번 달려보고 싶지 않네? 저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하얀 결승 테이프를 가슴으로 끊어보고 싶지 않네? 다음은 여고 100m 경주가 벌어지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여중 최고 기록 보유자인 나엘이 선수가 출전합니다 점점 나엘이 엄마와 나의 집을 엄마의 추억이 담긴 집을 빼앗은 나쁜 계집애 그 집을 담너머로도 보지 못하게 했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엘이 저 나엘이 선수 좀 봐! 앞서기 시작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제치고 달린다! 알려라. 따라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볼까? 구독과 좋아요! 나 교장 유순환이야 얘들아, 이제 운동장으로 음. 내려가 보자. 트랙 오빠, 경기에 대해 오빠. 설명해 줄 테니까. 쌤, 우리 실력으로 트랙을 쓰는 게 맞아요? 속으로 독백쯤 헤이. 간식이나 먹는다면 몰라도… 건 먹을 필요 없어! 남보다 더 연습하면 돼! 쩜리쩜리쩜리쩜. 아, 안녕하십시오! 아, 수고하십시오! 자, 봐라! 이게 바로 육상 야유. 트랙이다! 야유. 야유. 좋지! 야유. 한번 뛰어보고 싶지? 코스는 어? 주로 8코스까지 있으며 집중해서 듣는 차 탄력성이 좋은 타칸 트랙이 사용된다! 쿵쿵! 멀리서 호로라로록 이봐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나요? 빛나리 중학교 어이? 육상 코치요? 빛나리 중학교? 아니, 나 처음 듣는데 이번 대회에 그런 학교가 출전했나? 어, 아니요! 이제 하나 앞으로 하나 출전해서 하나. 휩쓸어야지요! 어, 들어보쇼 그땐 당신이 우리 만나기 힘들어요! 아이 빨리 못 나가요! 어디 슬쩍 들어오고 있어! 예, 야 정말. 나가자! 아유 들어 어서 가면 돼! 어서 가요! 아왜따라오고 난리예요? 내 지목마다 주고 싶다 음, 이 양반이 진짜 좀, 말, 멀리서 저벅저벅 저벅저벅 저벅저벅, 흠? 저벅저벅, 야, 야, 야. 계속해서 저벅저벅. 새로운 느낌표. 헉. 걷다가. 멍. 너 신문 돌리는 꼬마 맞지? 대답하남 점점점. 신문 넣지 말랬는데 오늘 아침은 왜 넣었어? 찌지 어? 뒤집어. 빗날이 중학교 육상부? 네가 중학생이야? 육상도 하고 웃기고 있네. 맨 붉게 짜준 짜준이나 증 돌네 좀 뛴다고 했던 짜재는 줄 알아? <웃음> <도전>. <웃음> 어쨌든 <웃음> 내일도 또 신문 넣었다간 혼나. 어? 꼬맹아, 알았니? <웃음> 뭐 비웃음, 아니? 비웃음. 그 정도가 좋아요 안 그래? <웃음> 정말 저꼬마이가 육상을?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 선생님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이한이나치한 말,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치한 말, 거예요! 말, 발요 선생님! 엄마를 위해 뛰고 싶어요! 전 달리고 싶다치요 말, 유고한 말, 유치달 말, 유치한 고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치한 말, 유치한 다고요한 말, 유치한 말, 유 가슴속 한이 풀릴때까지 좋아요도 눌러줘 다이다앙라 몇 시야? 오늘부터 새벽 훈련하기로 약속했는데! 음.. 아직 2시 3 0분이고는 덜썩 아아 아직 멀었네 으르릉으 아, 깜짝 놀었네몇 시야? 첫날부터 코치가 지각하면 문제다! 아! 4시네 조금 더 자도 되겠군 5시쯤 나가면 될테니까 콜콜콜콜콜 차에 많이 넘겨 뿜뿜뿜 뿜 무릉 펴! 에휴 일어나자 어차피 잠도 안 오네 하아... <목소리> 아하...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아휴 잠을 설쳤더니 졸려죽겠네 느낌 표 무릉 펴! 뭐야! 왜 창문이 혼해지는 거야! 누가 창밖에 불을 켜놨나? 5시 30분! 한테 뭐라고 돌러대지 분명 한이가 엄청 화낼 텐데. 쿵! 아야! 쿨 덥고? 좋아요. 아이 쿵 뭐야? 빙글빙글빙글빙글. 아내신문 당황당황. 어? 서, 느낌표 화낼. 느낌표. 너, 정말, 신문을 주성, 돌리고 주성, 있었니? 주섬, 주섬. 그런데, 왜, 그런 주성. 얘기를 안, 안 했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돈 때문에 그러냐? 유지의 아줌마 얘기로는, 통장에 돈이 꽤 있다던. 그... 빠지! 응. 찌리릿땀 삐질, 점삐점 덤, 삐 오냐, 오냐? 알았다. 신문 툭!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빨리 신문이나 돌리고 와라 난 그동안 창수에게 가볼 테니까 헤헤헤헤 <웃음> 네 뭐? 구독 안하고 뭐 하니! 하니 전혀 석 순정마나 눈동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하니 가슴 깊이 남아있어 엄마에게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있어 다음마에 계속? 구독과 좋아요 우선 창순에 먼저 찾자 응. 음, 창순의 집은 우진 슈퍼 바로 옆. 다 왔네. 흠. 흠. 콩두깨 25세 단장 중. 명화씨어 미쳤나 봐. 나도 모르게 그만이창수 창수야 나와라!!! 창수 철컥기 아니 누가 이 새벽부터 날려 창수는 어, 어, 지금 비질. 한창 자는 느낌표 모른표 어머 아, 이명 아, 아저씨 아,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 안녕하시죠 저는 창수 친구인 줄 어, 알고 어, 그만 삐질삐질삐질질 아, 잠깐만요 보다다 예. 예. 어, 부끄부끄 엄마 엄마 벌까 아, 창수 담임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빨리요 빨리, 오, 빨리. 부시시, 아, 뭐야 아이코. 이 새벽에 아, 몇 시야 아 이걸 어쩌나 아, 담임 선생님께서 아, 어쩐 아, 일로? 아, 저는 박수 창수 박수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서 음. 진작에 찾아봤어야 되는데. 아, 상견례 분위기. 아, 창수를 좀땀삐지 참... 비지. 아, 아직 식사 전이시죠? 음. 들어오세요. 아, <웃음> 아, 같이 아침 먹어요. 아, 예. 아, 아, 아닙니다. 아, 가야 됩니다. 육상부 새벽 운동을 아, 해야 해서. 아, 아, 예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 아, 아닙니다. 못합니다. 왕땀 비지. 아. 선생님.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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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와 엄마는... 하니와 음? 엄마는... 아니와 <웃음> 엄마는... <웃음> 엄마는... 야! 쨍그랑 화들자! <웃음> 왕따시 그 느낌표! <웃음> 너, 어, 지금 말고? 거기서 뭐하는 거야? 이 조그만 게 정말? 거기서 빨리 못 내려와? 아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너, 도둑질하려고 <웃음> 딱 <웃음>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웃음> <빠지>, 거지? 맞지 빠지... <웃음> 잠깐! 이건 신문 강제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집 어디야? 너희 집에 응. 가자! 너희 엄마한테 가잔 말이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왕 느낌표? 뭐? 이글 이글 이글 이응독너그말 뭐? 빨리 뭐? 취소 못해! 너 우리 엄마 흉본 거 빨리 취소해! 몇셀 꽉! 이게? 음. 이거 빨리 못낫! 유쾌해 지내가 정말! 응. 야! 이거 못 나. 너, 옷 입고 나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 후다닥! 김받네. 분노 게이지요. 으흐, 용서 못해. 우리 엄마를 욕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 못해. 보세. 이거 새벽 훈련 첫날부터 어. 엉망이 돼버렸는 걸. 음. 내일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어 음. 아, 배불러. 점심은 컬러도 든든하겠지. 음. 아이고 이봐요 총각 선생님. 뭐런표? 음. 음. 아줌마 아, 오늘은 아, 라면 내상안하니까 아, 하려... 아이, 음? 아니 그게 아니고 음, 음. 총각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네 손님이요? <웃음> 아이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아이엄만한아 어쩌고 저쩌고 두두두 고의 심을 등판이여요 뭐라고 혼돈의싸오스저이쁘지홍 어, <웃음> 어, 선생님이셔요 하트 하트 이주정자 여기 섹시 사진 있으니 보거라 챨에 보나마나 섹시가 보는 어? 최고일 이제... 거다 저희쁘지요 윙쿠? 아, 아, 아이고! 어, 어, 어.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느냐? 아, 아, <웃음> 참 웃으라지! 예? <목소라지. 웃음> 지는 고은애라고 해요, 부쿠부쿠! 저희쁘지요 사진이랑 똑같다! 고 생각하는 중 그, 그런데요? 시골 홍선생님의 큰아버님께서 보내서 왔는데요. 밤차로 올라와서 지금 도착했슈. 그, 그런데요. 멀쩡 어, 어, 일루. 어, 음. 아이, 몰라요. 음. 부끄부끄. 그 어른이 가서 선도 보고 둘이 의논해서 결혼 날짜도 받아오랬어요 뭐+ 뭐+ 머 뭐+ 머 이렇게 발라드는 쓰러지신만큼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도 홍 선생님한테 전문을반했구만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그 좋아요 클릭 빛나리 중학교 1 학년 3반해죽히죽 스마일 그해죽이는 이 꿈뻑꿈뻑 꿈뻑이는 쿵쿵쿵쿵쿵 음 쿵쿵거리던 코이 머리숱딸이 충청도 여자들 사이에서 먹어져요 예, 네, 너나 드세요 음, 선생님이 생각보다 털털해서 참 좋네요 윙크 하트 만발 흠흠 심장 꽉지 음. 생각하지 말자 음. <웃음> <웃음> 그럼, 오늘 결석은 한이와양길이두명뿐이뇨 응. 네, 선생님! 어. 하지만 한이는이각대장이니까 올지도 몰라요! <웃음> 수업 열심히 들어라! 장구는이 친구는 이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아침에 이명선생님이 봤다고 하셨는데 설마, 사, 사고는 아니겠지? 세상, 심란! 어기적, 어기적! 응? 화들짝! 저 이쁘지요! 화들화들, 땀 삐질삐질! 지가 이래봬도 음식 솜씨 하나는 좋아요, 하태숭숭. 또 살림은 얼마나 잘한대요. 아, 밥은 세 공기밖에 안 먹는구먼요, 붓고 붓고. 그래도 힘허면 예상불에선 저요요. 자신만만 그리고 결혼식은 낙엽지는 가을이 좋겠지요. 음, 아니야, 난 싫어. 음. 아들아들 아들아들 아들들홍상생 모름표 홍두깨 선생, 어? 선생! 어? 세상 다급 표? 다급 다급 하이고 유순한 나이 불면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큰일 글쎄 연락이 왔는데 허허아허 아! 드디어 재단 이사회에서 육상무 지원이 통과됐군요 응 아니야 전화 전래 어? 탈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을 빨리 보내래요 허 왜 왜요? 홍두깨 어? 스물다섯 살 일학년 선반 담임 아 빨리 가봐요 탁탁아네 아, 아, 달려라 도깨 여기는 파출소 정의사회 고향 어어저 위아래 위아래 그심으심 음, 음. 당신이 정말 빛나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땅비지예 그렇소 신분증 줘봐요. 응 신분증 쓰 못 믿겠는데… 응? 로담 로딩, 로딩? 저 아이가 선생님 반 아이가 맞는지 보시죠 네? 저쪽! 느낌표! 아니야 빠지지지지! 아니야 빠지지지지!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파출소에 부리부리. 왜 와있어? <놀람> 빛나리 중학교 학생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군 원고마 녀석이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연락할 보자를 말아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글쎄! 아 그렇다고 이 어린 꼬마를 잡아둔 겁니까? 예? 육상선수 나혜리 학생 집을 기웃거리고 있다가 들키자 나혜리 선수의 옷을 찢으며 행패를 부렸대요 저 꼬마가 에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걔가 먼저 날 건드렸다고요! 저거 봐요! 말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며 퇴든다니까요 쫄리게 맞다! 하니가 어? 잘못한 건 없을 거야! 말똥 기죽지 마라 하니야! 끄덕끄덕 끄닭끄닭. 그 피해자 측에서 증거물로 다가 찢어진 옷도 가져왔는데도요 너덜너덜 덜렁덜렁 뭐라표 아, 어서 오십시오 뚜깍뚜깍뚜깍뚜깍 뚜깍뚜깍. 김순경 그 꼬마의 보호자분이 오셨어 유지혜씨 유지혜씨 와유지씨가 보호자 되신다니 몰랐습니다 하하 <웃음> <웃음> 저 녀석 진작 얘기를 하지 팬이에요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 받고 무슨 큰일인가 하고 걱정했는데 별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아니야 <웃음> 이 양머리 <악물. 웃음> 당 안절부절 안절부절 하 아니야 우도가라고 뭐하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학교까지 뛰어가면 홍보도 되고 연습도 되니 바로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다, 안 그러냐? 무시하자, 쩜쩜쩜 무시하냐? 보글보글보글 <놀람> 하니 너, 유지 아줌마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냐? 그래도 그렇지, 아줌마가 널 위해서 일부러 왔는데 파출소에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 하니! 유지의 아줌마가 널 위하는 마음은 진심일 거야! 아주 착한 아주머니인 것 같아! 총총총총! 느끼 뼈 물음표! 이, 이, 심장 덜컹! 선생님은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방금 하니가 지나감 어, 겁나 빨라 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엄마를 잃었을 뿐내두 눈에 비친 게 뭐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엄마 생각이 나던 하얀 밤에 비친 그 모습. 그건, 그건. <웃음>